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고혈압 진단 설명 없이 혈압 강화제 1회 처방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5나 31042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2013년 5월 16일 이 병원에서 세비카 ac t정 등 혈압 강화제 1개월 분을 처방받은 사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4년 8월 6일 원고 비가피고와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리 의무 사항 란에 최근 5년 이내에 1대 질병 고혈압 포함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에 아니오라고 기재된 항목을 체크한 사실 그후 원고비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모집인이 망인에게 찾아가 청약서의 사항을 망인에게 읽어주었으나 망인은 혈압 강화제 투약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이 밝히지 않은 혈압 강화제 투약 사실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해당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망인이 평소 병원에서 어깨, 허리 등에 관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3년 5월 16일 이 병원에서 단 1회 경구용 혈압 강화제를 처방받았을 뿐 특별한 검사를 통하여 고혈압이라고 확정적으로 진단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이 병원 의사 F는 망인에게 약을 복용하라고 하였지만 망인이 자기의 고혈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망인으로서는 고혈압에 관한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혈압과 관련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혈압 강화제 복용 이후 망인이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으로 인해 다시 병원에 찾아가 고혈압과 관련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당시 처방받은 약이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하여 망인이나 원고비가 청약서상 고혈압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1년 전에 1회 혈압강화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비 또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주정하건대 망인의 사인이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인 점 망인은 보험가입 이전에 진료 당시 의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점에 의하면 망인은 생존 당시 고령으로서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 등의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련 판례 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